반갑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오 석세스데이 확언 달력입니다 어? 웬 달력이냐? 저도 이렇게 이런 것들 소개시켜 드리는 게 처음 있는 일인데요 사실 이 달력은 저희 사내 기업용으로만 활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도 이 달력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사실을 만들었고 또 많은 분들한테 이 달력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, 왜냐하면 이 달력에는 두 가지 구성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사실은 세도나의 핫 플레이스 그 핫스팟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볼텍스 핫스팟이 5대 볼텍스 핫스팟이 있습니다 그 5대 볼텍스 핫스팟에 제가 직접 가서 명상을 하면서 촬영을 한 사진들과 그 다음에 지난 우리 오서세스데이에서 계속 발행을 했었던 황무따 있잖아요 화권무작정 따라하기, 그황무탑 베스트 화권들이 있거든요.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었던, 또 제일 효과가 많았던 그 베스트 화권들을 모아서 달력에다가 실었습니다. 일단 이 세도나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세도나에 가서 직접 또 명상도 하고 세도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찍었던 사진이에요. 주변에 어떤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찍었습니다. 그래서, 정말 최고의 어떤 사진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, 어좀 모았고, 그리고, 세도나를 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. 그분들이 비전보드 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, 제가 세도나에 보면은, 유명한 이런 벨락이라든가, 벨락이 사실 제일 유명해요. 제일 볼텍스 에너지가 강해서. 그렇게 벨락의 이런 사진들,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또, 관광지의 어 사진들까지도 함께 넣어놨어요. 그오 석세스데이 황후따, 화건들까지 함께 어, 들어있죠. 그래서 이 달력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아래쪽에 열어보시면 구매 링크가 있어요. 또는 네이버에 그 구매 게시물, 카페가, 있 어, 카페에 구매 게시물이 있습니다. 카페에 들어오셔서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. 링크에서 신청서를 넣어주시고 작성을 해주시면은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